나, 사람은 네, 나쁜 네, ]다. 네. Good, 그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네, 로부터 자유롭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네, 듀얼린플로스는 네. 특정한 기간이 나오고요 폴은 네. 네. for t y e a r 그런거 숫자가 나와요 오케이 좋아요 During this week, s h e 은 또한 말했다 우리에게 네. There is your special date, 뭐뭐들이 그 네. 있었다 그 분이 있었다 정당이라고 불렸던 네. 특별한 분이 네. 있었다고 말했다. 네. 그아그 좋습니다. 과거의 네. 상태인 거죠. 그렇죠. 네.